그렇게 춘향이와 이도령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춘향이 이도령 첫사랑, 고귀한 사랑의 결정판, 구세 길이 길이 남는데, 왜 내게 나지거리다고만 할까?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? 목숨도 아깝지 않을까? 진 있다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줘 그냥 몽탱이 있다가 유인다타이는 못참지 케이도이고